시작한 거예요? 응, 해서 아, 안 들어오세요 오셨군 오셨군 너 모니터링 하는 거 없나? 아이패드 아, 그냥 오늘 이걸로 안녕하세요 들어오시고 저 시력이 안 좋아서 댓글이 안 보여 나도 그 정도까지 시력을 입시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웃음> 응. 자, 아무튼 일단 네, 오늘 아니, 저희 이렇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가 달걀 같지 않 <웃음> <웃음> 저희가 팬미팅 얘기도 좀 <웃음> 해보려고 합니다 네 팬미팅 후기 얘기도 해보고 또 토크를 해보려고 <웃음> 왔어요 요맞아 고습니다또 진짜 살짝 삭힌 달걀 같다 땅속에 한한 4개월, 5개월 동안 삭힌 거 같아 색깔이 <웃음>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무튼 댓글 보인 사람 빨리 읽어주세요 하트는 보여, 나머지 보르겠어 아니면 일단 팬미팅 얘기를 저희끼리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들입니다 응? 우리가 이런 모습 응. 응. 네 어쨌든 <웃음> 왜, 왜, 왜? 아니, 아니, 스포 왜? 스포 안 아시는데 스포 안 아시잖아 어쨌든 어 우리가 아, 몇일 전이지? 한 이틀, 이틀 전? 전. 그저께 이틀 전 응. 이틀 전에 저희가 앤커넥트 컴패니언을 했는데 일단 첫 날에는 되게 객석에 엔제로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치, 그치. 많이 떨리긴 했는데 <웃음> 나중에 갈수록 되게 재밌어지고 엔제로분들이랑 아이콘택트도 하고 음.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맞아. 음. 맞아요. 맞아요. 또 300명이었다가 갑자기 1,000명으로 늘었던 게 완전 확실히 체감이 되게 많이. 컸었고 응. 또 엔진분들 또 깜짝 이벤트도 해주시고 네, 그게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되게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빵빵하었죠그러니까 근데 제울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울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응. 되게 나도 울줄 몰랐어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진짜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저도 형이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거다 알고 있었어 아니, 사실 저번에 팬미팅 했었을 때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엄마 울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끝나고도 진짜 많이 울었어가지고 첫날, 전... 첫날 만... 어, 맞아, 첫날 맞아, 맞아, 얘가, 얘가 좀 독보적으로 날. 많이 뭐, 울었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웃음> 이번에 팬미팅 할 때는 무조건 울지 않아야겠다 좀 뭔가 더 일단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진짜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래서 너무 <웃음> 아무튼 아니, 되게 깜짝 놀랐었어. 그 음. 근데 어떻게 뭐 저희 몰래 그렇게 막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회사분들도 얘기를 일도 안해 주시고 뭐 그런 건가? 그 서프라이즈는 원래 그런 거죠. 아니, 미리 그...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긴한데 이게 막 서로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보통 그게 그 그게 있대. 나도 뭘 몰랐는데 가끔가다 회사가 공지를 위버스 공지를 막 아티스트 제외 공지 막 이런 걸 진짜요? 그런 거 올린대. 나도 몇개 가다 봤는데 뭐 이런 거왜 굳이 하지라는 아... 생각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위버스 부계정 하나씩 봐야될것 같아. 래가지고 <웃음> 아, <웃음> 그래서 그렇구나. 위에 좀 공지 좀 봐야 될것 같아.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진짜 못 따라가 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아, 되게 이틀이 훅 하고 지나갔다는데 되게 네, 오, 그냥... 전날 뭔가가 대기하고 있을 때 있잖아 네. 그 뒤에서 네. LED 대기하고 있을 때 맞아요 그때 눈 깜짝, 눈 깜빡이고 나니까 그 다음날 거기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 똑같은 장소 진짜요 주민도 근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저희가 진짜 라이브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많이 새로운 안무도 좀 배우고 그랬어가지고 굉장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맞춰서 다행이에요 그게, 네. 네. <웃음> 새로운 무대 많아서 고생 좀 많이 했었지 외우는데 지금 외우는데 좀 많이 원래 안무가 없었던 곡에다가 안무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어 그랬어요 <응 웃음> 뭐 왔지? 팬미팅 음... 팬미팅 일단 객소 너무 가까워서 맞아, 생각보다 진짜 완전 거의, 거의 2000도였어요 거의 한 여기 거리 좀, 여기 아, 거리 좀, 끝에 서면 네. 응. 아, 진짜, 그 응. 응. 응. 응. 응. 진짜 그 정도는 그 오른쪽, 좋아. 왼쪽 막 끝에 서면 응. 응. 응. 굉장히 좋았어요, 나를 한분 한분한분 진짜 너무 잘 보였어 그러니까, 어, 너무 잘보 진짜 뭔가 콘서트 하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고 뭐 나중에 가면 더큰 공연장 가겠지 그런 무대일까? 너무 서고 싶었어요 확실히 이런 음방 무대랑은 진짜 다른 그런 느낌 맞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엔진봉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전날이랑 둘째 날 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너무 차이가 심했지? 그좀 네. 확실히 진짜 있다가 없으니까 <웃음> 그게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뭔가 되게 멍하니 네, 약간 평소에 돌아오는 느낌 뭔지 알지? 맞아, 네, 평소 좀 첫날에는 약간 느대가 또 힘들고 되게 좀안 힘들 그런 체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둘째 날이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 <웃음> 진짜 그래서 어. 확실히 팬분들의 중요성 진짜 중요성. 네. <웃음> 국내에서도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뭐 예전에는 두 칸씩 뛰었는데 요거 어, 어, 한칸한칸한칸 어. 줄이고 다음에는 이제 한이행은또 최대한 줄이고 뭔가 해외로도 갈수 있으면 좋겠네. 음. 해외 좀 내년에는 가겠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음. 음. 했으면 좋겠다. 음. <웃음>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웃음> 외국어 대본이 점점 늘어난다. <웃음> 아, 그렇게 네 <웃음> <근데> 대본을 <웃음> 거의 안 해. <웃음> 대본을 외우는 게 어려워 일단. 어. 그리고 외우는 거랑. 그리고 막상 현장 가면은 대본 거의 안 해. 맞아요. 그렇긴 해요. 애드립이 애드립, 거의 애드립 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야. 응, 애드립으로 해가지고 첫날에 거의 한한 시간 반 전에. 완전 딜레이된. 딜레이되고. 맞아요. 그만큼 재미였었던 거죠. 대본에서도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밖에서 막 부모님 기다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애들 분들은 거의 살짝 그런 어린 이들 분들은 거의 있, 있었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딘가에 계셨을 거야 네, 계시긴 계셨어 뒤쪽은 아예 안 보였어 저 맞아 조명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뭐였지 되게 어,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썼습니다. 뭔가 되게 여운이 남아. 음, 뭔가가 진짜. 그때는 되게 그때 뭔가 되게 그만큼 신나고 뭔가 재밌게 놀 만큼 끝나고 나면 되게 뭔가 맞아, 맞아. 이런 느낌 <웃음> 그게 있지. 너무 맞아요 그 맞아 너무 되게 그 멍한 느낌이 꽤 오래가 살짝 그냥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때리게돼 너무 울었잖아 그때 그래서 울고 끝나자마자 뭔가 이렇게 그냥 끝나자마자 다들 의자에 의자, 의자 앉아서 <웃음> <웃음> 무슨 생각하는 사, 거 근처에서 누가 뭐라고 말 시켜도 그냥 동작도 없고 사실 동상처럼 다 굳어서 <웃음> 네, 맞아, <웃음> 맞아 그러면서 눈이 무거웠어, 어, 맞아 무거웠어 응. 아, 그때는 응. <웃음> <웃음> 오늘 좀 역대급인데 <웃음>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계란 같은데? 그런 날도 있어 아 그리고... <웃음> 너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어. 아 근데 엔진분들도 많이 우신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긴 응. 응. 응. 응. 울 수밖에 없네. 구조긴 했어. <웃음> 아 그리고 최 어, 요즘 또 취미 생활이. 어, 지금 아. 들고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웃음> 들고 <웃음> 있는 거 뭐예요? 아 요즘 최최 최... 차세대 이제 차세대. 그 <웃음> 차세대 최고 유행네 이제 요즘. 제가 제가 다시 이제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게 되게... 아 참고로 이거 n oh. f 어디가 어디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응. 뭐 애둬서 어쩌다 뭐 음방 대기실 같은 데 놓고 오면 아 전화해가지고 저저그 뒤에 N.F.O 스티커 붙여 있는 거 <웃음> <웃음> 누가 봐도 N.F.O 멤버 중 그러니까 알겠다. 누가 봐도 멤버 중 하나라는 걸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주기도 쉬 쉬울 거 아니야. 그런 응. 요즘니 맞아, 요 요즘은 손우 o 이랑형이 형이 지금 하고 있어, g young, y o u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손방 u n g young, 잘보이 n 잘 벌려 u n g 이게 아, 그 다이아 다이아몬드. o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고 이게 또 낫대 <웃음> 나 라떼.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니 그정도 아니래. 이런 것도 없었어. 나 때는 사실 이게 초등학교 접이, 때 접이식으로 그 초창기에 그, 3DS 나오기 전에 그냥 그냥 DS. DS. 어쩔로 DS 했었어. 그냥 아, 닌텐도 DS. 초다. 그 똑딱이 똑딱이 몇번 하면 그 달아가지고 딱딱 소리도 안 나는 그 가운데 카메라 있잖아. 카 카메라인가 약간. 카메라 이런... 아니 카메라 2DS부터인가 나왔을걸. 근데 완전 그 초창기. 아, 야 그때 옛날. 저 청록색. 전... 난 파란색. 그때 아 내가 맨날 식당 가서 그거 하면서 막질 때마다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그그 <웃음> 그때 이제 거의 게임계를 집어 삼키던 그런 게임 거의 진짜. 게 거의 그냥 전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 있는 정도로 이제 그그 그 동시대 나이 때는 거의 전국을 사번 집어 삼키던 닌텐도 그, <웃음> 진짜 많이 했어 전 세계 집어 삼키던 게임이었지 근데 그게 이번 리메이크돼서 추억을 샀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 막 트, 포켓몬스터랑 맞아. 막 커비랑 막 커비도 많이 했었지 근데 네. 진짜 그 뭐냐 이거 전에 그냥 다이아몬드랑 좀 마리오 했었는데 펄 마리오도 있었는 맞아 그냥 사실 다이아몬드 펄이 진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안 통할 정도였어 음... 그 당시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나온 거다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 추억을 생각을, 네, 맞아, 많이 추억을 응. 사는 거지. 저는 게임을 산게 아닙니다. 추억을 샀습니다. 산 거지. <웃음> <웃음> 진짜 말 잘한다. <웃음> 네.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해보니까였어요 네, 진짜. 막 어릴 적 생각이 막 무심 들어 응. 막 맨날 짜장면 집에서 밥안 먹고 이거 한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그 응. 기억이 무시무시 생각나면서 <웃음> 진짜 야 저는 일 일도 몰라요. 포켓몬을 본 적도 없고 게임 한 적이 없어. 진짜. 너가 벌써 그 세대냐? 네? 너가 너가 너나이가 너는 아니, 그 정도 그 정도야. 어. 너몇나몇살 차이나지? 세살 차인가? 세살두살세 네. 살이면은 골, 그럴 그럴 음, 수도 있어. 다이아몬 드아닌가 그래도 포켓몬 마리오 마리오세. 아그 그럴 수도 있겠다. 야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후로는 솔직히 포켓몬 인기가 좀 떨어졌어. 음, 하긴 그리고 애니메 는 조드래곤 세대였어. 애니메이션. 응. 이건 볼 우리 아빠 세대 그건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애국이... 아빠 세대인데 진짜 처음부터 때는... 거의 최근것까지다 왔어 요즘 되게 그래서 한, 명한 명씩 꼬시고 있습니다 팀에서 같이 하자고 아마 제이크 형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응. 아, 시작했다그래아 저는 제이크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이크가 이제 그 뭐냐 원래 집에다가 그냥 스위치 안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다시 가... 가져제그 저랑 선우가 이제 시작하니까 제가 계속 꼬실 거나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거 사서 하려고 이승이 형도 꼬시고 있고 이제 다 이제 다 같이 이제 맨날 야야야하면서 <웃음> 너 어디 어디야 하면서 군나 그러고 있을 네. 때가 빨리 기다려야 되는군요. 요즘 최고 한명 하면 다 하는 거 같아. 맞아. ]구나. 요즘 사, 요즘 최고 살짝 N F 유행.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응. 현재 자고 있는 동안 제가 가지마 그 데이터를 다 초기로 다 해버리면 어떡할까? 요정말 데이터를 삭제하면 어떡, 어떤 기분이? 몰라. 너 뇌를 삭제할게.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좀 할지 모지 고민되는데. 진짜 재밌어. 희승이 형도 거의 할거 같은데. 음... 면 재밌긴 해. 진짜. 스위치 없는 사람이 이제 정원이 형이랑 희승이 형밖에 없는데. 희승이 형이지. 이아 그렇네. 아아 맞다, 맞다. 성이 형이랑 정원이 음... 형. 아, 어, 그렇네. 다 네. 하나씩, 다 진짜 하나씩 있, 하나씩 다 어디다 있다, 다 있구나. 맞아. 새로운 거안 사요. 그렇지 어, 요즘, 그렇 요즘 나오는 거, 요즘 나오는 게임들 그냥 다 별로였다가 딱 이거 하나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 음. 진짜. <웃음> 그렇지, 추억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웃음> 있는, 있는 거 같은데. 뭐 어쨌든. 근데 펜 미디 너무 재밌었어 맞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오늘? 예. 네. 몰라. 게임 좀 하다가 늦게 잘거 같네, 응. 그러면 응. 응, 현도 할 거잖아 응. 난 오늘 12시 지나면 응. 저는... 아 저는 당구 할 거야 단거 할지? 응, 응. 포켓보고 탁구도 하고 응. 피파도 하고 일단 아마 늦게 잘거 같아, 오늘 응, 맞아요, 늦게 자야 될거 같아, 왠지 왠지, 응. 왠지 늦게 자야 돼 왠지 늦게 자야 될거 같아 응. 그러니까요 늦게 그렇게. 안 자면 안될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웃음> 엔진도 늦게 자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왜냐면 네. 어, 가끔은 좀... 이렇게 늦게 자면 날이, 날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가 그런 맞아. 날들이 있어요 가끔 음. 이참에 뭐 게임도 하고 네. 뭐 네. 너튜브도 뭐, 보고 뭐, 힐링하고 뭐 힐링도 좀 하다가 이렇게 읽고. 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네, 필요하지 내가 봤을 때 그게 오늘이야 음, 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오늘 금요일인가? <웃음> 어. 아니,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이야, 야, 불타는 월요일 월요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늦게 자자 아, 불월 오늘부터 학교 시작했죠? 응. 아닌가? 온라인인가, 요즘? 온라인인가, 아, 온라인. 월요일 요즘. <웃음> 요즘 뭐 학교만 다 하죠 어휴, 네. 아, 근데 곧 졸업이에요, 형, 저희 어, 우와, 아, 이제, 어, 안 동갑이네 안 이제 동갑이네 이제, 너무 좋아 동갑인데, 너무 좋아 우리 같은 방이잖아 진짜, 아, 그러니까, 드디어... 같은 방이네 같은 <웃음> 방 친구야 좀... 어, 친구네 반말해도 돼요. 아그정도안는 말고. <웃음> 어쨌든... 믿기지가... 하하하지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저런 조언이 엄마는 난 약간 그러니까 아주 미안하긴 해난 그냥 난 너네가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 그 느낌이 나는 왠지 좀징그러그 과정을 다 보는 거잖아 그게 너무 징그러 진짜 <웃음> 된지 얼마 안... 니키 성인 되면 진짜 <웃음> 니키 성인 되면 진짜 뭔가가 좀... 그냥, 그냥 좀 뿌듯할 것 같아 솔직히 아니, 뿌듯하면서도 뭔가가 키는 엄청 컸고 얼굴도 뭔가가 되게 성숙해지고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솔직히 좀 징그러울 것그 <웃음> 아니 뭔가 부부 타잖아요 뭔가. 그런 장을 보는 거야. 뭔가 네? 지켜보는 응. 거. 내가 서, 내가 어 형도 우리, 성인이 된적 얼마나 됐어요? 우리 그렇게네. 연습생 때어 연습생 때 그랬어. 어희승이 성인 된거 보고 다들 그냥. 막 동생들이 와형벌성이네왜 이렇게 징그럽고 하면서 아, <웃음> 징글징그하다 하면서 막 되게 어른이 돼간다는 게 같이 옆에서 맨날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느낌이 오면 뭔가 되게 좀 어색한 느낌? <웃음> 구별이 안될것 같아 이제 막내즈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좀 애매하긴 해 졸업, 졸업 또 막내즈인데 또한명성인이 아, 그게 좀 애매해 마트는 그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맞는는마맞는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마 마트는 이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마트는 근데 0, 2년생이 3명이나 서 평균 1 0 높을 거야 우리 팀 너무 나이가 젊은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너 나이 어린 편이지 야 너는 7년 지나도 22살인가? 다? 23살인가? 23살? 진짜? 한국 나이로 야. 와. 진짜 어마무시한 장점을 가지 괴물이 너무 많네 진짜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 할게 너무 많아 할까? 어몇살 차이 안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러요 어. 아니 <웃음> <웃음> 응.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데. 저는. 나도, 예, 나도 옛날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야, 이게, 이게 모두가 궁금하는 게 이게 막상 모두가 하니까. 그랬다. 야, 모두가 전국 아니,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빠 성인 되고 싶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분들 때 거의 대부분 한 내가 근처에서 봐온 사람 80%는 성인 되고 나서 아, 미성년 때가 좋았는데. 진짜 어 어릴 때가 해. 나왔다 어. 이런 생각을해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어. 공감할 걸? 성인이 어. 되는 된지 얼마 안된사람들난한달 앞둔 입장으로서 지금 말하자면 생각보다 너무 좀 어, 어린 게나 생각보다 아쉬워 나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 그거 나중에 되고 나서 몇달 지나면 더그게 다가온다 이제 한 단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아쉬워 20 되는 것도 되게 무서운데 30 되는 건 얼마나 나아 무슨 소리? <웃음> 30 되고 멀었어. 40에다가 또50 예스 yes. 예 yes. 그건 그때가 생각하는 거래 그때가 생각 생각하는... <웃음> TMI가 야,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우리는 활동이 너무 많 남았는데 아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손이다 꽃이네 <웃음> 진짜로 이제 남은 게 시상식인가 이제 얼마나 안남았 시산식 시즌으로 이제 들어 들어갔죠. 음. 아 벌써 시산식이다그리고또곧 있으면 또 11월 30일 저희 딱 데뷔한. 어, 어. 지금 며칠이지? 야. 오늘이 20. 22. 22. 22. 아, 한... 한 8일 남다한 8일 일주일 전 남았네. 와우 일주일. 진짜 선정능에서 연습했던 게 생각. 네 예전에 연습했던 게 생각나. 네, 그렇게요 숟가락 네. <웃음> 중이었어요 아, 네. 네. 어, 네. 네. 저희 예전 연습실이었어요 완전 예전 네. 너무 예전 너무 연습했는데 너무 예전 이제 아마 없어졌을 걸이었 맞아. 맞아 이제... 맞아요 바꿨다고 들었어 맞아, 바꿨다고, 맞아, 바꿨다고. 없어졌다 이제 네. 네. <웃음> 완전히 없어져서 <없어졌을 웃음> 우리가 없는 거니 맞아 <웃음> <웃음> 거의 살짝 탈피하듯이 아 진짜. 트러블 메이커. <웃음> 아, 그냥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냥 옛날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네. 음. 아 근데 오늘 늦게 잘 거죠? 아 물건 몇개 잡아 그러면은 오... 당구 해도 되는 거죠 소리 <웃음> 시끄럽지 않죠 나나오나배그도할 나나 거야 나 오늘 디아루고 디아루가 잡을 때까지 앉아 <웃음> 앉아 아니... 형 일주일간 못잘 수도 있다 그럼 <웃음> 디아루가 잡을 때까지 나 앉아 달걀 <웃음> 손 오늘, 아, 오늘 좀 개... 오늘 좀 아이랜드인데? 그냥 당구공 같은데? 오늘 아이랜드 아이랜드처럼 여기에다가 여 여기, 여기다가 1번 써놓고 싶어 아이, 여기, 아이랜드, 여기, 아이랜드 8, 8번 써놓고 싶어 아이랜드 이렇게 <웃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랜드래 이렇게 아니면 아이랜드, 나 가운데 써봐요, 가운데 <웃음> 아이랜드 <웃음> 이거 나중에 합성자 올려주세요 <웃음> 피쳤다 이거 잘 올려주세요 주황색으로 바꿔주시고 <웃음> 선우 그래, 얼굴 그래. 주황색으로 바꿔주고 아이 잘... 제가 머리통이 작아요 진짜 머리통은 작아 그큰거아니에 아니, 작은 거야 이 정도면 딱 동그래 가지고 딱달 다이... 머리가 달걀형이어서 우리도 <웃음> <어릴 때> 레전드인데 <웃음> 와나 어... 이거 나중에 못 보겠다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딱 아일랜드 아일랜드 코스프레 맞아 요 <웃음> 아일랜드 <웃음> 코스프레 <웃음> 네, 아일랜드 <웃음> 코스프레 오늘 좀 늦게 잡시다 그렇죠 응. 늦게 자고 이런 날 있어도 되는 거야 피파 희생이 이길 때까지 할 거야, 거야. 너몇 년간 못잘 수도 있어? 아니 <웃음> 아니 이제 좀늘었으니까 p s g 겁나 세서 p s g 가 진짜 세요 요즘 요즘 요즘 제일 핫한 제란 계란 맛있게 생겼다고요? 라면 라면 위에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면 Lamon, Lamon, Lamon, Lamon, Lamon, Lamon, 타임 하고 좋습니다 <웃음> 우리는 이거 끝나고 a m o n 있잖아요 맞아요 <웃음> 응. 동물 수차 좀 씻어야지. 이제 축구 시간이 시작. 하아 <웃음> 축구가 안 챙겨왔어. 어떻게? 하루 정도. 종일... 팔간검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원래 동물 수 원래 동물 수? 수? 원래 연습실에 공이 한네 다섯 개 있지 않았어? 다 잃어버렸어? 아니 바람이 없는 게두개 있고 정원 하나 있고 로비 공두개 있고. 무슨 음. 데로? 아, 어? 잠깐만 음... 아, 맞다. 폴라로이드라폴얘로이드로이드로이 했네. 이드로어드로이드로이드로 저희 미이드이드로 미공개 미공개 그거 아직 그로원안로이드로이드로이드로 아마 저희 다음 다음 네, 나올 거예요 그때 아닌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니, 뭐... 저도 자세한 건잘몰라가지 이벤트용이니까 맞아. 저 오늘 말안 하고 있을게요 아 네, 진짜 그리고 음. 이제 스포일 중에 바뀌었어 그니까 러 미해 미안하다요 근데 <웃음> 내가 오늘 말한 것 중에 되게 많이 아니 <웃음> 저는 일단 스포를 할때 아무도 모르게 하거든요. 난 너무 알게어지또 많이 돌려보시겠구만. 이거 스포인 줄도 몰라요. 저희도, 뭐, 저희도 모르니까. 응. 응. 그냥 그냥 맞는 거라서 아닐 수도 있어. 음... <웃음> 음, 음, 오케이. 와, 어, 캡처 타임 해달라고. 오, 어, 캡처 타임 갑시다. 캡처 타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럼 캡처 타임은? 나새 턴블러 샀어요. 여기 그거 언제 꽤 오래 된... 샀는데 어. 아직 한 번도 안쓴 거야? 진짜? 산데 처음 쓰 거야. 아 진짜? 많이 본건산산건 됐어. 근데 아. 쓰는 건 처음이야. 그런 느낌? 오케이 캡처 타임 아 이거 들고 간다고요? t m i 어, 둘, 셋. 아이랜드 만들어줄까? 그럴까? 이러고 있어야겠다. 다 o u I didn't k n o 그냥 가 u I d i 이거 짤 돌아다니고 생니하니까 너무 웃겨 괜찮아 내 o 아 I d i <웃음> 그럼 됐어 <웃음> 제 얼굴을 가렸어 <웃음> 위버스에 막 돌아다니는 거 <웃음> <웃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선우, 선우 박제 이벤트 <웃음> 그냥 위버스에다가 제가 혹시라도 이게 돌아다닐 페이... 때 제가 보면은 바로 댓글 하나 달게요 네, 위버스... 아니 선우가 댓글을 하나 달수 있는 기회 위버스에다가 오. 열심히 박제 주세요 <웃음> 가장 웃긴 사진에게 댓글 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진짜 진짜. 제가 꼭 탈게요. <웃음> 가장 웃기고 재밌고 저희랑 빵 터지게 하는 사진한테 댓글을 달아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12시 전까지. 어, 12시 아니야. 전까지. 네. 오늘 이거 끝나고 30분 안에. 아, 네. 아, 그럴까?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지금 빨리 포토 그 뭐냐? 그 이제 아, 포토샵을 아, 꺼내시고요. 네. 지금 열심히 달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대 주기 대하고 있... 있을게요. <웃음> <웃음> 어, 기대된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말하고 싶었던 게패미리티 너무 잘 마무리했고 맞아요 일단 너무 엔지 여러분들 뵐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아 <웃음> 어, 진짜 <많은 웃음> 이겁니다 그리고 왠지 오늘은 좀 늦게 잤으면 좋겠다 응, 왠지 <웃음> 네. 오늘 도감 100, 150번까지 다 모을 때까지는 안 잤거든 <웃음> <웃음> 네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왔고. I d i d 아이 g 드 그거 my s c h o 맞 l I 안녕 여러분 포 e I was h e r 포켓몬